전복 햄버거에 먹어야지. 음 내장 넣고.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야, 열심히 하세요. 아 어, 전복이 안에. 어, 네, 네. 뭐 네. 아니 지금 저... 마카롱 만든 거예요? 아니 요 마카롱. 아이데 진짜 잘 되신다. 전복 샌드위치 만든 거 봐봐. 어 아, 맛있겠다. 샌드위치로. 맛있겠다. 그러니까 거의 스킬을 보면 목요원급 약간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너무 잘 먹고 있어요. <목소리> 내장 올려가지고. 마도 아, 그리고. 네. 음. 전복 샌드 내장이 굉장히 부드럽고 녹진해. 오 녹진 맞아 녹진하 녹진해. 문어숙회 문어수게 먹어볼까? 문어숙회는 여기 위에 고추냉이를 좀좀 발라두라고 하셨지? 음. 아 소영이 저한 접시를 다먹으려나한 사람당 하나씩? 1일1 1일 접시인가? 아, 저, 이렇게 집어서 오와. 먹어줬으면 좋겠어. 자, 그럼 갑시 이렇게 걷어서 먹어줬어. 어머, 어머, 어머. 소영아! 문어 걷어라! 문어 이거는 한 줄로. 오! 오! 오! 오! 오! 와! 서양아, 문어 걷어라! 와. 지금 문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듯이 너무 맛있 아. 대박. 나도 해볼래. 어, 자술 가도 가나요? 뭐야, 방다가 먹는다. 야, 수다 발랐어 지금. 아, 수저 발랐 대박. 아니 무슨 냉면 드시듯이 드시듯이 문어 색깔 문어 스께를 이렇게 응? 국수로 이시는 것도 처음 봤어. 자, 자, 술다 문어 스께한 접시. 프레요. 나온지 지금 5분도 안 됐어. 뭐예요? 문어를 갖다 국수 말이 해갖고 드셔 그냥 소스. 아유 웬일이야. 여기 네. 사장님이 드실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나는 이게 <이제> 전복 버터구이에 <웃음> 문화 올리고 <웃음> 마늘 올리고 <웃음> <웃음> 전복, 먹어. <웃음> 전복 먹어. 전복 먹어. <웃음> 자 과연 <웃음> 자 수영 수영 수영 자 과연. 수영 갑니다. 아 브라보 나도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웃음> 하나. 둘셋난네개 조건치 조건치 조네개네개네개네개네개네개네개 도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내가 너무 쉽게 들어간다고요 오. 진짜? 오, 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오. 어머, 어머. <웃음> 들어간다고요 진짜? <웃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우와, 오케이. 우와, 오. 한번 쳐줘야지. 우와, 한번 아깐서 줘. 아깐서 줘. 아깐서 줘. 아, 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개됐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 자 다섯 개. 하나만 더면 여섯 개. 하나만 더면 여섯 개이거는한 판에 여섯 6개 개좀 빡세지 않을까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어 이거 조잔 큰데. 조잔 큰데. 2장. 야 수다 이게 웬 일이에요? 이갈고나 이거 그냥 싹쓸했어요야 우리가 수족함만 털라고 그랬는데 네. 사장님 영혼까지 털었네요 <웃음>